그래서, 어, 이번 우리 성경 강연에는요, 뭐, 기독교인이 되십시오, 뭐, 예, 어, 그런 말씀을 드리라는 거 아니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 예, 우리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생각할 수, 해야 될 문제를 제가 제목을 좀 정해봤어요. 그래서 인생 최대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인생 최대의 문제. 첫째, 하나님. 하나이신님,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말합니다. 한국 사람은 참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민족이라고 할수 있어요.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그 애국가. 원본에는 하나님이라고 돼요 하나이신님 우주마물을창조하신 창조주는 한 분이시니까 절대 자를 가르칩니다 그 하나님의 분이 정말 계실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고 더 중요합니다 성경이나 말씀하기를 보이는 것은 보이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근원적인고 그것에서 보이는 것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예. 골로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게 존재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있잖아요. 에? 에, 공기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할수 있습니까? 공기가 갑자기 없어지면 우리는 불과 길어봐야 몇십분 안에, 몇십분 안에 다 죽어야 됩니다. 아시잖아요. 응? 보이지 않는 원소, 보이지 않는 인력의 법칙 그 보이지 않는 예, 그 인력의 법칙이 없으면 우리는 공중에다 날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우주 공간에 매달려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엽기 26장 7절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공간에 다가 매달아놨다고 우주 공간에다가 그랑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시속 10만 8,700km, 초속 3만 m 로 우주를 달리고 있어요. 무조건 달리는 것이 아니라 태양에서 1억 5천만 km 거리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끈에다가 돌멩이를 묶어서 이래 돌리면 끈 길이만큼 돌아가겠죠. 돌리다가 놓으면 멀리 도망갑니다. 어떻게 이 지구가 태양에서 1억 5천만 km 거리를 무엇으로 묶 붙들어 매놨는지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 초속 3만 미터 속력으로 달립니다. 음, 예. 일전에 한 바퀴씩 정확하게 1초도 안 틀리고 똑같은 속력으로 수만 년인지 수천 년인지 계속 돌아갑니다 그것도 제대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우주는, 예, 절대자의 어떤 설계 세심한 설계와 능력에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졌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선생은 많은 학자들 앞에서 자기가 발견한 그 만유인력의 그 법칙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 대우주는 굉장한 희배에 붙잡혀 있고 정확한 질서와 법칙에 의해서 운행하고 있다 그것을 붙잡고 다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런 진실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예. 10편 119편 89절에 보면 요와여 주의 말씀이 하늘의 영원히 굳게 서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이 굳게 서다하이 우주의 법칙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쓰면 만물의 주의 종이 된 영문이다. 이 지구와 이 천체가 하나님의 정의는 법칙과 규례대로 운행하고 있다고 말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의해서, 예, 천지가 주의 계례대로, 예,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문이다. 히브리스 1장 3절에 보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우주를 붙잡고 있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조개껍질 하나 주선 것 같다 내 앞에 망망한 바다가 있듯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예.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 하나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을 거예요. 한참 쳐다보면 눈이 멀어버릴 겁니다 그 눈을 가지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보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안 보이는 니까 없다 그건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아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아 하나님 있든 없든 꼭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뭐 책임이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살고 안 믿는 사람도 잘만 사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별 문제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신다 그랬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주가 막 충돌하고 막대 예? 혼란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엄청난 대 우주가 질서 청년하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는 수백만 개의 예? 종류의 식물이 있고 약 120만 종류의 동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의 신비와 동물의 신비와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신비한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드시 만물에 분명히 보여야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자 하나님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은 고단송이, 새한 마리, 나르는 흐르는 물, 상남한상, 하늘의 수많은 별들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솜씨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모든 것을 주십니다. 풀한 포기를 만드신 하나님은 풀에 필요한 것.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영양분을 주시고 예수님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저렇게 이쁘게 입히셨다. 나무 한그루을 만드신 하나님은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필요한 걸다 공급해 주십니다. 동물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걸 주십니다 예.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 다 주십니다 예.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의 만유로 제신 신께드린 천지의 주제신이 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치니 주시는 자이신다 주십니다 다.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모두에게 햇빛과 비와 만물을 다 주신다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는 만물을 먹고 입고 숨쉬고 삽니다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그래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